시청자 여러 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기업뉴스 GBS입니다. 첫 소식으로 간추린 외국기업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76억 6천 달러, 도착 기준은 23.9% 감소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 FDI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2021년에도 5에서 10% 추가 감소하여 9천억 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코파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지사장 및 인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송년회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의 외국기업 한국지사가 올해 송년회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송년회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보건 안전 준수를 위한 본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기업은 재택근무가 대부분인 만큼 선물로만 지급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랜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송년회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 기업은 30.8%로 이들 기업은 코로나19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19.2%는 미정 혹은 신년회로 대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한국 오츠카제야, 로투스 베이커리즈 코리아 등 직원 수 100명 이상인 외국 기업이 60%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파는 1999년에 설립된 주한 외국계 기업단체 연합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이사관리협회 코펜HR의 두개 법인체를 정회원사로 하며 외국계 기업 및 국내 글로벌기업 근무자와 외국대사관 종사자 등이 개인 회원 자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빌딩을 구현하는 글로벌 기업 리더 존슨 콘트롤즈는 2 0 2 2 EEI 조사 결과 빌딩 건강이 시설 관리자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올랐으며 빌딩 투자 동인도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4%가 빌딩 시설 투자를 결정할 때 제실자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중요 또는 꽤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투자를 주도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다른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꼽았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솔루션 시장의 선두주자 기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텔레콤, 서버, 태양광, 오프보드 EV 충전 등 소프트 스위칭 애플리케이션의 공진 토폴로지에 적합한 650V 쿨 MOS CFD7 제품군을 출시했습니다. 이들 650V 제품은 LLC 및 제로전압 스위칭 위상편이 풀브리지 토폴루지에 적합하며 이전 세대 대비 다수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인재채용 전문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지난 10월 22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소비자의 선택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본상은 국내 최고의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바탕으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그 성과를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한편 최준원 기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 글로벌기업 대표이사협회 GCEO에서 탤런트 리크루팅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광고 대행 기업 서비스 플랜 코리아가 부산 국제광고제에 출품한 닷 인코퍼레이션의 닷 트랜스레이트가 올해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닷 트랜스레이트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 닷 인코퍼레이션의 인공지능 기반 최초의 점자 번역기로 2015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선보여 세계의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국제특송전문 글로벌 기업 SF익스프레스가 강서서비스센터와 강북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이를 통해 국내 배송 업무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고객 만족도 형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